자가 제가 산건 아니고 원래 어, 아파트 들어올 때부터 있던 액자인데. 어, 좀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서 포스터를 사 왔어요 파스타를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이 올리파스타 양념을 사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이거 간단히 먹을 거예요. 해서 근데 지금 장을 안 봐가지고 음 마늘이랑 더 사올 거예요. 양념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물에 좀 불려놔야 돼가지고 한이 정도 한 티스푼 정도라고 했으니까 1 인분에 너무 많이 넣으니까 또 맵더라고요. 그래서 한 오늘은 제가 먹을 이 정도만 물에 불려줄 거예요. 하고 저는 방을 보러 갔다 오겠습니다.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. 아침 냉장고에 새우도 있어서 새우도 같이 넣어줄게요. 새우는 다둘세개네 개. 근데 저는 원래 좀긴걸 별로 안 좋아해서. 반을 잘라서 꼭 넣어요. Shay Jackson Jr. <laughs> 양파보다 파를 좀 많이 넣을 생각이에요. 이거 초콜릿 아마 엄마가 한국 가기 전에 사다 놓으신 것 같은데 이거 여기다가 같이 부어 주려고요 독일에서 크렌징크림 어떤 거 써야 될지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이 니비아에서 나오는 클렌징 워터를 쓰고 있어요. 그냥 이렇게 세수하듯 얼굴에 한 다음에 어, 물로 씻어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솜에 적셔 가지고 이렇게 얼굴에 클렌징 할때 쓰는 거거든요. 지금 거의 다 써서 지금 이거를 다시 채워 줄 거예요. 하면 보통 음, 한달좀 넘게 쓰는 것 같아요.